전현무, 한예진이 달달한 카페 데이트로 결별설을 다시 한번 불식시켰다. 14일 머니투데이는 방송인 전현무, 통모델한예진의 카페 데이트 현장을 포착했다. 보도에 따르면 전현무는 파란색 롱패딩 차림으로 한혜진, 은검은 숏패딩 차림으로 만나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. 두 사람 모두 모자로 얼굴을 살짝 가렸다. 카페에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포장한 두 사람은 전현무에 마세라티 컬트로포르트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. 한혜진과 전현무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만나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. 지난해 2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예능계 대표, 커플이 된두 사람은 나 혼자 산다 속 발언과 리액션까지 화제가 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. 같은 해 10월에는 결혼설이, 12월에는 나 혼자 산다. 속 서로를 향한 리액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별설까? 지 불거졌다. 여러 구설에도 두 사람은 연말 시상식이나 라디오,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아왔다. 두 사람의 카페 데이트에 누리꾼들은 잘 만나고 있네요. 보기 좋아요 편하게 티내세요. 잘 어울려요. 두분 보기 좋아요. 와차 좋네요. 오. 내올해 만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전현무와 한혜지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외에도 각각 전지적 참견 시점, 연예의 발견 시즌 2등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다.